무서웠어. 무서워. <웃음> 애미야 무서워. 안 무서워. 가자. 아니 무서워. 어디가 어디가. 무서웠어? 무서워. 베비야 <미미야> 무서워? 안 무서워? 가자! 아니, 무서워! 어디가, 어디가? 어디가?